신부단장 이런 참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재림의 시간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자꾸 늦쳐지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있는데 신부단장 잘 하라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재림은 하루하루 연장되고 연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은 기다리세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25장과 베드로서 3장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데 신부단장하는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매뉴얼.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신부단장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시스템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니냐고 나를 때리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4시 반쯤 돼서 우리 장모님이 한목분 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 같은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같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까 장례식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때 이제 10대 후반때 그때부터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전도에 미쳤을 때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새벽에도 가며 오며 또 시간만 나면 산,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수 안에서 속에침 전도도 하고, 전철 안에서도 전도도 하고, 많이 그랬을 텐데, 나는 진짜 예수와 믿는 사람을 그런 가정으로 내가 장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와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전도가... 그라. 확해, 은혜스럽고 좋고 전도하다가 침뱉음도 당해보고 뺨도 맞아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상이 된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냥 알든 모르든 전도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때가 다 있었죠? 네, 첫사랑 네, 첫사랑 네. 그래서 그냥 <웃음> 네,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결국에는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갔더니 처갓집이요. 아까 우리 저 사모님 둘째 오빠, 둘째 오빠, 오빠가서 내가 자유스럽게 말을 못했어요. 거기 가니까 처마 밑에 부재기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오늘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별명이 그 불교의 한보살님이세요. 보살님 보살님 한보살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집사님 집사님 하잖아요 거기서는 보살님이야요 얼마나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지성을 들여서 절간에 가가지고 서울 왕십리에 그 무슨 절간 하나 있는 가서 그냥 그, 뭐, 그 뭐야 저 무슨 석 선생 생일날 있잖아요 그, 그 뭐야, 죠 석가 생일날? 그 석선생 생일날이면 그막그 그 등불을 막 이렇게 막 달고. 근데 내가 전라도 사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다가 우리 장인영가님인 전라도 사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데 쌀집을 하니까 맨날 떼먹고. 떼먹은 사람 보면 교회 나간 사람 전라도 사람 근데 사회 하나 본다고 보는게 우리 사모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가서 또 그대로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그러면 곤란해요 오늘 불 사역 안해요 그러면 가려가면서 불도 이제 해야지 우리 장인영관님 고집이 대단히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자영감가님의세배 4배 되는 고집을 그대로 타고난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야 오빠들 셋 있고 그래도 근데 그런 여자가 나를 만났어요 그렇게 고집이 센데 나한테는 또 안돼 그래서 강씨들한테는 미안한데 강씨는 광상임씨의 밥이야 하도 이제 이런 말을 들어서 웃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탁갈 때마다 부적이 있고 처마 밑에 또 부거대가리 또 복조리 소 코피 묶어진 거 그거 이고한번 갔다 오면요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가기 전에도 처리하고 가고 갔다 와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막 혼란스러워요 영이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잡아 땡기물 시에서 물 나오서 밑에 나와 거기도 수도꼭지도 부적이 붙어 있고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고 한 번씩 가서 또 가면 또 잠자면 또 베개 그 속에도 부적 넣어져 있고 이불 속도 부적이 넣어져 있고 구석구석에 부적이야 그러나 근데 어머니 자꾸 좀 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마. 저게 우리를 지켜주는데. 아이고, 저게 뭘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이, 그러지 마. 애매한 사모님만 들이다, 들이, 들이 잡아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불교 믿는 가정에 장가가 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떡해요? 집 식구들을 언제 구원시켜서 신부단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모님 정신 차려 사모님도 그때는 방언도 못 받았어요 초신자때 그래 오늘 나하고 같이 직장에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서 야근, 야근한다 그러고 당신 자매이 오늘 나 따라와야 돼요 김선생님 어디 가는데 어? 안잡아 먹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직장 나가서 그렇게 야근한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치마 입고 그래가지고 청바지로 갈아입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삼각산 올라가는데 한두 시간 올라가는데 궁뎅이를 밀고 올라가 올라가 바위 위에 줄 잡고 세줄 잡고 올라가 올라가 여기 뭐하는데요? 절간 위로 암벽을 타고 세줄 잡고 위에 올라 뼈쪽 구도 신고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일치삼치 능력받아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하면 안 돼요 올라가야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안 잡아먹어요 손. 하나 내가 만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 가지고 가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방언 받아야 돼요 모든 은세 시작방언 받고 능력 받고 원예 받아야죠 자내 아는대로 찬송가 몇 장이나 하냐고 그러니까. 조금 알아요 어떻게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그거 안돼자 좋아요 아주 좋아 그걸 이제 찬양을 빨리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거다. 그 그래. 드디어 이제. <웃음>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다음을 잘 보세요. <웃음> 편찮은 초인의 사람 아파 자 그러니까. <웃음> 어, 어떻게 하오? <웃음> 소곤해. 이거 언제 키워도 잡아먹냐 편찮은 주님의 사랑 아! 아! 아! 그러니까 편찮은 주님의 사랑 그렇게 하지 말고 박수 집에서. 사 그러니까 나중에 폼이 이상해요 그래서 신당한 손을 이래가지고 그거 화도 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떡해요? 회장님, 어떡해? 이렇게야, 이렇게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완전히 환도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진짜, 진짜. 아이고, 성주여 준다고 막. 없는 데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있는 데서 하면 또 죽어요 그래. 야, 여러분 제발 고자질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사실이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는 밤에 산에 어제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밤 11시쯤 돼서 올라가는데 저 50m 간격에 나무 위에서 눈깔 있던 만 카멜리언 눈깔이잖아. 막 눈깔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올라, 그, 그게 있어서 나를 보는 거야. 밤에 그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저런 귀신이 저 눈깔이 저 보이네. 이게. 겁이 먹어야 되네 겁먹어야 되는데 10대 후반때부터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겁을 먹으면 속으로는 겁이 은근히 또 나게 돼요 겁먹으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보다도 못한다는 거야 저거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크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긴 신부인데 전투적인 신부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마리아가 그냥 얌전한 성화 속에 아기 예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전투적인 믿음이 있는데 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서 그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한 계집 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떨 때는 비올때또 산에 올라가잖아요. 천의 귀신이흰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전세리 고향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 미친 것이 저 울고 있네. 후 후. 저, 저 미친 것이 울고 있는 울고 있는 게 보여. 안개가 있지. 불도 랜턴 후레시 불도 다 꺼져 가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닐 우산 하나 가지고도 그래도 날아가 버리. 비 맞고 가는 올라가는데 30m 50m 그 간격으로 계속 쫓으면서 방로 쫓으면서 올라가면 그 간격을 유지해요 귀신이 그때는 몰랐어요 다들 밤 10시 11시 장마 때비많이 오고 그러면 집에서 있는데 혼자 산에 가서 꼭대기 가서 기도하면 평시에 날씨 좋은 데는 기도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비오는 날은 에 기도하러 안 와요 사람들 그 간격을 유지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센다니까. 돈을 줘도 못 가, 그런 데는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불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과거에 쌓여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거기서 방언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매일 밤마다 귀신들하고 싸우고, 막 머리 피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있다. 본인이 이제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님, 내 아내가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좀 경험 좀 시켜주시고, 귀신들 적통하게 좀 다뤄주십시오.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산키도 가고 없는데 집에서 혼자 단칸방에서 사는데 천유귀신이 와가지고 전기코일 있잖아요 전기코일을 올가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희한해 촥 던졌어요 근데 자기 목에 찰싹 걸려서 걸린것 동시에 나가시니까 목에 죽는다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때 성령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툭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없다는 소리 안해요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일에 야, 엄청난 일이구나.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이제 귀신이 역사는 것도 보고 체험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가면 토요일 날은 한 시에 끝나니까 공무원들 금요일 밤 되면 밤새도록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시장 가도 일찍 와서 집에서 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신학 갈 때도 검정고시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우리 사모님한테도 말도 안 했어요. 신학 대학 간단 소리도 안 했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신학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대주세요. 그렇게 언제 그렇게 물어봐요. 또 자기가 그러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계측기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아, 안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또잘 따라오고 반대도 안 해요. 그렇게 쓰 지금까지 해 왔어요. 아 근데 저같이 한번씩 가면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밑바닥부터 밟히면서 성장을 해 왔는데 우리 사모님은 오빠들 셋에서 오냐 오냐 오냐 딸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목사 옆편네가 되더니 죽도록 고생하고요. 결혼하고 또 목회하자마자 또 폐결에 걸리고 이게 막세 번씩 재발이 된다 10년이 넘어가니까 목사되고 나서도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집에 가면 쌀집하고 부동산하고 그렇게 그런 렇게그 대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서 가면 내가 찰밥을 좋아하니까 찹쌀을 가져와서 사모님도 밥해 주고 장모님도 뭐 쌀을 주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처남들이 또쌀한 부대씩 한 가마씩 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도 허구한 날 차가 집에 먹을 것 떨어지면 우리 사모님 또 가. 그러면 결혼할 때와 안할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렇게 잘해 주는데 부담스러워. 사모님 우리 이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목회자니까 뭐 주시는 거야 뭐잘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미리 막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건잘 받지만 주실 때안 받으면요 안 돼요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요 겸손 나는 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뻣뻣한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예배인도 하다 내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결혼 잘못했다는 등뭐 했다는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셔 김세방이 진짜 법 없이도 살수 있다 그러지 않고 얼마나 제가 과격하고 성질 급한데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신혼 때도 앙고라 털로 앙고라 그 실로 내 분홍색 밝은 밝은 분홍색 세타를 짜주고 조끼도 짜주고 그린색 조끼도 짜주고 막그 사랑과 정이 막묻어는 거예요 사위사랑 장모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여튼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독한 침에 걸리시고 우리 장모님은 너무 착한 침에 걸리셔서 같은 요양원에서 옆방과 옆방이 그렇게 달라요 그걸 보면서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임주자 존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임종을 같이 찍히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나는 제숨 거두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렇게 딸을 오매불망 딸을 기다렸던 거야 우리 사모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외국 집회 나가니까 장인 영감님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못 지키고 그래서 그런데 기다리고 엄마 나 왔어 현자 왔어 그러니까 장모님의 눈물을 그때야 싹흘리시더라 눈가에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편안하게 내가 머리를 만져받고 손을 잡아서 아직도 온기가 있어요 금방 눈 뜨고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운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임종화 정원에서 천국을 가시는데, 아들 요셉 존사가 집에서 영이 열어서 그걸 봤는데, 천국에서 누가 마중을 나왔대요? 누가? 우리 자인 어른이,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신 자인 어른이 마중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자인 어른만 마중 나왔겠어요?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천남 막내 아들도 나오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분들 돌아가실 때 내가 임종을 지켰는데 그분들도 아가씨처럼 해서 마중 나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우리 누님도 지옥에 있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 어? 어렸을 때그 카스테라, 그 케이 크 같은 그런 빵을 해가지고 막그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이 또 지옥에 있고 유황 불에 있고 막 물이 막 팔로 끓는데 거기서 눈만 나고 해골 빵아지처럼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지옥에.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천암이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친척들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님, 여기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의 장례에 대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사위한테 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향 피운다는 거예요. 향 피운다는 거예요. 향 피우고 축 갖다 놓고 향 피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다 말도 그것은 내 알바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장례식에 다른 말 나오면 서로 힘드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는 꼭뭐 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염할 때 염할 때도 염하는 사람한테 주머니에 또뭐돈 넣어야 된다 5만 원짜리 넣고 만 원짜리 넣고 그렇게 또돈안 넣으면 또 이렇게 또 뒤충하고 어? 돈 넣어야 옛날에 상여 매고 갈때돈들안 넣으면 요안 나가는 거야 상여가 다 없애버리고 했다. 꽃만 하나 놓고 저은 하들지 말든지 이미 장모님은 천국 가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 딱 펴놓고 또 최숙희 권사님이 전에 성경책을 큰거 하나 사주셨죠. 생각납니까 권사님? 예? 강대상에 누가 권사님을 그때 가져오셨어요. 큰 거. 강대상에 펴놓으라고. 권사님도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걸 가져서 재단의 그 장식에딱 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천국 가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소를 근데 집사님이 소 같은 몸이라 집사님을 잡아먹히면 될것 같아요 장집사 오늘 끝나고 장집사 잡으세요 두드려 패서 막 잡으세요 죽어야 살아 누나를 뽑고 그냥 근데 잡아도 마산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0년 만에 차가집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막내 처남이 제사 역을 얼마나 철두철명 지키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누구를 성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명절날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장인영감님하고, 장모님하고, 그, 죽은 우리 막내 처남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고, 사모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옳지. 거기 가면 또제삼식 먹으니까 우리 가지 말고, 하나님, 난장판이 나도록 역사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추석날 아침에, 우리 장인영 감님하고 막내 처하만그 아들, 막내 아들하고 대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막내 아들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제사상 차는 거 발로 팔고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영 감님이, 아! 나신한 제사한 이 명절하네! 할렐루야. 어,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면요. 사모님 기도가 더 세. 왜냐면 하 나는 한 달에 군너잖아 근데, 기도하면. 내가 배드민턴을 미쳐서 빠졌을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셔틀콕이 보여. 배드민턴이 왔다 갔다 왔다. 그 공이 뭐 보여. 주여! 하는데, 스미싱 받아라! 강대상들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중원 무한하고 졸다가, 피곤하다 졸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른박을 주먹으로 내가 때려버린 거야. 기도하다 졸다가 뭘 했냐면, 비몽사몽간에 스미싱을 때리는 찬스야. 그래서 내려 펫는데 이걸로 그냥 벽을 때려가지고 한달 동안 아파가지고... 권성욱 씨가 생각나는 모르겠네. 다시 는 배드민턴 안 친다고 그래 앞에 나와서 배드민턴 치를 그냥 확 부질러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유, 아깝다. 이걸 좀 붙일 수 없을까. 어떻게, 분지해진걸또 이어가지고, 산에 가서 사모님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 다 했는데, 목개 똑바로 안 해! 김 목사! 어, 난 너무 무서워. 김경숙 집사님보다 더 무서워. 김인경도 집사님 어디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희경 집사님, 집사님. 어,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가지고 나 처음에 이상한 분이 앞에 앉았는데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 갈매기같이 이렇게 저분은 왜 이렇게 나를 꼬나보는 거야? 쫄려 죽겠네 사모님이 올라와가지고 산에 와서 배드민턴 체를 두 개를 그냥 뿌려 버린 거야 여러분 강인 자산을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죽어요 자자 들어간 여자들은 건들면 안돼 알았어 손명자 우리 장모님 천국 가셔서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목회 좀 잘해보라고 얼마나 한테 그랬는데 지금 그때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쵸? 하루에 세 번씩 집회하자. 미국 가서 막세 번씩 집회를 해버리고 중국 가 가지고 여섯 시 6시, 여섯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두 시한타임에또 점심 얼른 먹고 열두 시 반에서 또 저녁 여덟 시 반까지 여덟 시 반에서 또 집에 와서 저 숙소에 신라그러는데또 그러니까 성도 들 어떻게 해? 목사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럼 또 기도하자 여덟 시 반부터 새벽 3시4 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또 상담이 또 줄져 있어요. 뭐러 5시, 6시까지. 하나님께서. 6시부터 또 집해야지. 주님께서 6시. 그리고 또 강사하면 숨도 펄펄 나지. 이거 우리 사모님이. 나좀 살자. 나좀 살자. 변수야잠좀 자자. 목게 자라라매. 지금은 많이, 많이 봐준 게이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년 만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불교 믿는 가정에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신방해 주시고 우리가 없을 때 나가서 외국 집회할 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신분 한장할때매뉴얼이 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열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열명의 처녀인데 다 같은 신부단장이라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그 매뉴얼에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에는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하는데 신부를 노리는 영혼들이 너무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섞고 속이는 거예요 섞고 속여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때는 영혼을 사냥하는 가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느냐. 이 땅은 두 번씩 반복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불 사르기 위해서 이 땅이 지금 간수하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 사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날,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장고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건 뭐예요? 회계에 원한 거예요. 회개. 열심히 열심히 우리가 고범죄 자범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지은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되기까지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할렐루야 이게 메뉴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불받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춤출 때 여러분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 마찬가지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많이 약해졌습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매일매일이 건강함을 주시는데 어제 그 얘기 했죠 우리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5천, 개, 5천 개의 암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대요 암세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날마다 새롭게 5천 개씩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면역체계가 세포의 벽이 강해지고 우리 면역체계가 하루에 5천 개씩 생기는 그 안세포를 다, 잡아먹,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는 그의 약설을 의해 그어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잘 보존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 영혼이 점점 점점 더 깊어 가야 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부단장을 하는데 다 똑같이 졸고 자고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기름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맛으로 재림의 시기가 우리에게 점점 우리가 자꾸 늦춰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나팔 소리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용의 기가요러져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듣죠 믿습니까 네. 혼인잔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합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이야기했죠 기도하다가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가서 우주 우주를 향해서 쭉 날아가니까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려면 요단강 저쪽에서 뭐가 와야 돼. 그런데 한참 기다린 요단강 건너기 이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저쪽에서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끌고 가는 거 귀신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 부대기가 있는데 거기서. 몸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그런데쭉 요단강 건너에서 큰 배가 하나 오는 거 여객선이 네. 여러분 그 뭐야 저 크루즈 여객선처럼 큰 크루즈 여객선 같은 그런 게 빛난 그 여객선 같은 거이쭉 오는데 거기에 천국 백성 첫국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두 팔을 벌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요단강이 건너서 그 배가 점점점점점 점 다가오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리가 저절로 안나와지고그 다리에 성도들이 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저쪽에 있는 지옥 갈 영혼들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부러워하고 천국 가는 영혼들은 주님 보느라고 이쪽은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다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면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한 대로 그 격에 맞춰서 살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왕권 성도가 있고요 다스리는 성도가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는 성도들의 영혼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봉사의 수준에 따라서 왕권 성도가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살라고 할 때는 열심히 사시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봉사할 때 툭툭거리지 마세요 별로 유익이 없고요 상을 못 받습니다 누가 이거좀 같이 하자 그러면 아 집사님 내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권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권사님보다 내가 힘이 더있습니다 내가 더젊잖아요 무슨 소리 나는 곧 천국 갈 거야 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은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 봉사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바닥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 또 화장실 청소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한번 남들이 하지 않는 더러운 봉사 더러운 청소 이런 걸 내가 한다 그러면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100억을 준다. 그럼 여러분 맨날 화장실 청소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가집에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는데 평소에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광에다가 밤새 쉬를 하고 똥을 싸고 이러는데. 항상 보면은 아침에 보면은 화장실 그 요강 밑에다가 돈을 돈 따, 돈을 그냥 잔뜩 밑에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손주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집 저기 뭐야 할아버지 문문 문,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잠 자주 잠에서 아주 깨주다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오늘 자기가 10만원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광을 비우려고 그렇게 가져온단 말이야. 요광 밑에 돈 있으면, 그것도, 그, 그 돈, 결국에는 그 돈이야. 우리가 주님 일을 할때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합시다. 은혜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섬김으로 하자. 할렐루야. 준비된 결혼식에는 준비된 신부들이 들어가고요 준비된 신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고칠 수도다 고치세요 신부단장 잘하시고 신부의 단장은 송, 세마풀을 입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예. 요한계시록에 할수 있으면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 신부단장을 잘하는 주와 여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